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 하루 뒤인 3월 12일부터의 피해 상황을 살펴보면 동일본 대지진 다음날 동북지역 이와테현 오후나토 시는 쓰나미로 막대한 피해를 받았습니다. 오후나토 시의 45번 국도의 사사자키 육교는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양식 굴과 가리비로 유명한 오후나토 는홍상조에 양식에 쓰이는 어선들이 떠 있는게 보입니다. 하지만 동일본 대지진 하루 뒤에는 오후나토만에는 어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스나미는 순식간에 집을 파괴하고 지역 전체를 쓸어버렸습니다. 오후나토시의 마이아마트 본점 육상에 50여 명이 갇힌 채 자위대의 구조만을 기다리는 영상이 있었는데 그 이후의 상황은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쓰나미는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번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지를 마셔야 할 것은 쓰나미가 한차례 지나간 후에 끝난 줄 알고서 다시 상황을 파악하려고 돌아오셨던 분들 중에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하루 뒤의 상황은 정말로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와테현오후나토시에는 기울어진 전봇대와 타이어가 빠진 차들 그리고 무너진 것처럼 보이는 유교들이 보였습니다. 동북지방 이와태현 오후나토 시립초등학교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오후나토 시립초등학교 앞에는 학생이 것으로 생각되는 빨간 가죽 백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쓰나미가 2층 교실까지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교실 안은 책상들이 거꾸로 되어 있고 완전한 혼란 상태입니다. 이와태현 오후나토 시립초등학교 에서 45번 국도를 따라서 오후나토 시를 바라보니 예전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마치 한국 6.25전쟁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후나토 초등학교의 교정에 인접한 국도 45호선 근처의 오후나토시 오후나토초의 국도 45호선을 보면 도로라고는 전혀 인식을 못할 정도 의 폐허상태입니다. 원덕 위에서 본오후나토시의 사사자키 보도교는 집은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jr 오후나토선 드래곤 레일 오후나토선의 선로가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오후나토역의 미나미시타 후토역도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다들 빨리 대피했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후나토 중학교 근처의 언덕 위에는 많은 주민이 대피해 있습니다. 45번 국도 한국은 오후나토 중학교 언덕 정상에서 동쪽으로 약 200m의 대피처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태현 오후나토선 오후나토시를 달리던 전철은 멈추어 있습니다. 오후나토역에서 시모우나도역을 향해 남쪽으로 약 1km까지 가던 전철이 멈춰 있습니다. 오후나토의 스자키 강은 잔해에 파묻혀 있습니다. 12월 21일에 일본 내각구에서 동북지역 이와테현과홋카이도 바다에 걸치는 일본해구와 코리레구를 진원으로 하는 규모 9.0 이상의 강진 발생 가능성을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이와테현의 강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와테현에 사시는 일본인분들은 강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